신 배연액이 신 배연액이 이렇게 할게요. 신 배연액 우신 배연액 자, 궁갑니다 보게 우! 제 자, 하이 쿠 반갑습니다 지금 선멜 동물 리뷰 중인데 돌아왔습니다 선멜이 살아난 정도고 지금 채팅상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드롤이랑 써보자 왜겠노? 적군을 때리면서 버프를 줘 그래서 신배어내기 보이죠? <목소리를> 한번 쓸어보자 이거지. 뒤에서브에 온전 찬데리까 넣어가지고 원통 40% 증가가 있겠고 그 디버프를 또 우리가 많이 걸 거거든. 그러면 주피가 바로 30% 증가하게 됩니다. 선메기 덜었다. 자, 어? 근데 천사입니다. 천사는 그래도 단단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말이죠. 바로 이렇게 때리면서 버프를 줬어요, 그렇지? 일단 우리는 도발 한번 해주고 신 배연해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슝! 좋아! 자, 들어갑니다. 파일 터집니다. 신 배연해기 30만? 30만인데?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내가 또 그렇게 돼 버렸구나 첫턴 30만이면 나 빼야 맞아 맞아 첫 턴이었다 이제 봐봐 이제 더 난리난데이 렇게 치고 당수 한번 갈게요 신 트트특슥 하고 신 폐허랭이 어? 26만? 내가 아졌네 확! 20만 야 이거 왜왜더약해졌지아 맞다 오케이 자자자 자, 자, 오케이 내가 또 깜빡했네 야, 뭐, 야 뭔데 지금 갑상 야 분위기 왜 이러노 들 지금 형 때리려고 어디서 씨? 자 젊은 아들 능력치 감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잘안 박혔던 것 같아요 맞지? 능력치 감소가 제대로 안 일어나잖아 그것 때문이야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판에 더심원한 것들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아하하하 감소 면역 때문이야 야쟤피안 찼는데? <웃음> 야, 야 엘리야 그걸려 있지 않냐 해보, 해볼? 야뭐 딜이 왜? <웃음> 엘리야 뭐가 잘 안됐어? 방어막 여기 하나 쳐졌네 <웃음> 얘들은 지금 회불이 걸려있어가지고 방어막이안 쳐졌어요 아 그러면은 뭐 그냥 때려 보겠습니다 야, 죽이지 말고 한명살려라아 야! 마! 정말 30만 치는... 야? 뭐 보여 방금? 우와! 야, 야 야, 야, 감소 디버프가 끝났구나 어때 이거? 감소 디버프 깨지니까 오젤드가 회불 걸다가 회불이 거의 30만 터졌다고? 코드롤 공징도 있었어 감사합니다. 어, 야, 또 천사다. 천사한테는 좀 맛이 세게 안나는데 그지자 이번 판까지만 조금 천사인데도 한번 봅시다 그래도. 천사, 천사도 싸워봐야지. 그렇게 세게는 안 바뀌지만 한 명만 딱 죽으면 그때부터 세게 바뀐다. 이. 오 근데 진짜 어, 맞아 여러분. 어젤 때까지 딜이 잘 나온 것좀 놀라운데? 자견뎌냈고 엄청 발동됐고. 어? 먹고, 야, 이 먹고. 뭐, 야이 언제부터 저렇게 됐노? 우리 한번 잡아보자.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혈액쇼. 어? 팍 쓰고 아야 이거 부활 뺐어야 되는데 아씨야 신베넥에서 옆에 애들 딸티넥에서 그 조금만 더 세게 들어갔어도 부활 빠지고 잡았는데 이거 말일궁은못 뭐 견딜걸? 트집 붙다 <웃음> 야 이거 부활 그한 끗차가 이런 사고를 만들었네요 자 약간 선멸덱이 천사덱한테 대좀 약간 감소 디버프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어 그렇죠 야 이거는 코스야 야. 미치겠네 코스염덱인데어 이게 떴어요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일단은 절마를 석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염인데 농계 코스염이고 거기에 연매를 들을 때 진짜 까다로워요 전체기도 못쓰고 코스염이 계속 도발 끌고 있어가지고 이 마이크를 또 어떻게 해야되는데 이만는 우리 스킬 안쓰면 또막 어? 와 이거 힘들어온거 아니었냐 방금 아 이제 돌아왔구나 그러면 우리 당수맛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렇게 스킬 따보겠습니다 당수! 우와 이것저것 좀더 생각했는데 바로 죽을 줄 몰랐어. 우리 트위고 궁한 봅시다. 트위고 야, 트위고 죽지 마봐. 아, 오케이. 농계의 힘을 이해받은 트위고가 궁을 준비합니다. 팍팍팍. 자, 옵니다. 팡! 사고사로 결정! 팡! 우와. 귀여워. 아 이거 치다가 쟤 죽을 것 같아. 약간 이쪽에다가 장수 한대톡 치놓고, 어? 죽을라나? 아이씨, 모르겠다. 이렇게 할게요. 누나 한번견제주세요 오케이 고마워요 누나 딱딸비를 견뎌주셨다 가자 <놀람> 퍽스 두두두두 야두명 삼십 삼만 괜찮았지 괜찮았지 자이어 이거 쓰... 이거는 진짜 찐 맛인데기 나왔습니다 이거 성물 있나 오성물 있다 성물 있는 젤드고 오 요거 얘기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타로 이쪽이 들어있네 뭐 고민하지 맙시다 원래 가던 대로 가볼게요 착 돌고 신편에이한번 어? 신편에게 왜 이렇게 약했어 방금 껍질이 많이 씌워져 있어서 그래? 치명도 안 터지고 되게 둔탁하게 들어갔는데 방금 그... 와 역시 근본 마신덱은 좋아요 어이, 아, 저... 상당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폐도 이상하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자 가보자 파크닥 치프고 안 죽으면 석화다 가보자 스슥 빠바박 치고 팍! 오야 안 죽네 와 무명 버프까지 받고 이래가지고 이게. 팍 해야 되는데 툭 이렇게 둔탁하게 들었어안돼 드롤 아 드롤이 가고요 신베어내기가 이제 세지가 않다 이러면 엄마 쿡 만들어줬고 이마 이렇고 자 이거를 이렇게 가봅시다 신베어내기 신베어내기 신베어내기 하나 더 할까? 아니 이거 할까? 이게 세잖아 이것도 이렇게 할게요 에이, 다 끝난 거 같은데? 신베어내기 흐 어때? 신의 자, 군갑니다들 <궁> 우와! <웃음> <웃음> 한 명한테 70만 나왔는데젊했으면는되한한 <웃음> 한 200만 터지겠다. 이? 어 지금 반응이 연멜이랑 동급인 듯 선멜 이런 반응들이 나오네 그치? 연멜이랑 동급? 성물 하나로? 그 고인이? 이거 약팔이 아니죠? 어, 내가 써보고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있는 중이에요 나도 선멜 성물 없어 내가 약팔 거뭐 있어 내본 계정도 선멜 성물이 없는데 뭐 근데 어 잠깐만 인간 톱덱이다 그래도 그냥 우리 야 바로 당수 치가지고 우리 형님 꺼 뽑아버릴까? 한번 뽑아볼게요 탁탁둘 빠바바박 하고, 바로 되지 않을까? 탁! 안 되네. 버프가 3개라가지고. 아, 이 정도는 안 된다. 근데 그걸 못 뽑았기 때문에 이제 골치 아파졌다. 우리 형님 흡혈 다할 텐데. 프로미너스 엄청 세다, 이제. 저 잡았어야 돼. 어, AI다. AI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어, 프로미너스. 어, 잠깐만요. 우리가 탄탄한 거야? 그럼 맞다. 피못 빨지? 맞다. 우리 회불 걸었잖아. 우리가 탄탄한 거야? 탄탄한가 봐, 진짜. 방어력 3만. 돌았다 근데 지금 요거 석화 걸고 서서서 어! 아 오케이 당수 나갔다. 오케이 좋아요. 자임마 석화 걸고 우리 형님은 차자작 뽑고 자, 당수는 톱쟁이한테 들어가고 이제 오 삼십삼번이야. <웃음>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아 깔끔하게 나왔다. 선멜 때문인가 튼튼하네 그거 튼튼하다 애들이. 선멜선멜 선멸... 때문에 우리 애들이 딴단해지는 부분이 있었나? 좀 내가 또 헷갈린다. 선멜이 우리 애들을 단단하게 하는 게 있었어? 모든 영역 지층가 때문인가? 뭔가 하여튼 탄탄해. 신베네기, 신베네기, 신베네기 가볼게요. <웃음> 아, 아, 드롤이 없구나. 아, 드롤이 없어서 안 되네. 아이씨, 너무 못 봤네. 아, 드롤 성물이 바피 감소 5% 8번 중첩 가능이라 그런는요아 그래 드롤 바피감 그거는 어디서 발동되는 거였어 그러면 바피감4 0퍼는얘긴데8번 중첩되면 당수가자 이번에는 당수 당수 자크닥 이렇게 버프 한 개당 어 아, 자크닥 1삼만0 0 0 1 6십0만 사천 마 이게 상당히 세진데 이거 선물 두장끼기 다시 가봐야 되나 잠깐만요 이거 우리 이성으로 한번 구경 한 해보자 자자 자착 하고 촤저촤 오오 33만 7천이라고? 와야이자식들이 선물 만들어도 이렇게 아가 날뛰는데 이거?